일주일 전에 올해 나가기로 했던 방송 올해도 못하게 됐다. 연락을 받고 이제 저희 밴드가 깼죠 에이 깨자 씨발 올해도 어떻게 버텨 님이 깨자 하면 이제 깨고 나서 깨지고 나서 밴드에 짜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술을 먹고 이틀 동안 술안 먹었어요 음식도 많이 안 먹었어 이 옆구리부터 그냥 잡아당기는 거 있잖아 그거 어 부라부터 잡아당기는 거 그냥 미치겠는 거야 정말 아니 이게 진짜 어떻게 아픈 줄 알아 진짜 배가 아프면 살겠다니까 불알이 아 진짜 심각한 얘기야 불알을 밑에서 누가 잡아 당기는 것 같아 불알 <웃음> 아나 정말 이게 지나가나니까 웃는 거야 내가 무슨 꼭그 버림받은 한맨 친척에 계시니 이 가래 뒤에서 내 불알 잡고 꽉 잡고 잡아 당기는 것 같다고 아주 그렇게 아파 하루에 한 50번씩 뒤지겠는 거야 진짜 배가 아픈 게 아니야 불알이 뽑아 뽑혀질 정도로 뒤지게 아파 아주 장한 불알함 걸려 뒤지는 줄 알았다고 좆도 고통스 들었어 존나 아픈 거야 불알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와 장염이라는데 스트레스가 불알을 그냥 남자의 힘 아니야 천여귀신이 마치 꽉 잡고 그냥 안나주 뽑는 거 같아. 뒤집 그 고통은 나 태어나서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어. 와 진짜 모서리에 불알 붙었을 때보다 더해. 그냥 천여귀신이 자꾸 땡기는 거 같으니까 뒤집 것같다했그니까저 장암 불알 안 걸렸. 미지줄 알았다고 와 무서워 나. 지금도 약간 아파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아픔이 왔다 갔다 없어졌다 또 오잖아 안 아플 때가 더 무서워 가랑이 아랫부터 아픔이 점점점점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면서 보랄로 내려가 와 진짜 알터지게 뽑힐 듯이 진짜 천혁귀 신이 마치 당기는 것 같다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진짜 어 무서워 진짜 공포의 사이었어 진짜 시발 지나니까 시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시발 지금 안겨 꼽은 새끼 몰라 이거 미치겠더라고 진짜 안 걸린 줄 알았어 나 진짜 화나 아니 술 존나 먹을 땐 하나도 안 아프고 술안 먹으니까 아프고 술을 먹어야 돼 술을 먹어야 돼 나는 일주일 안 마시니까 이거에 힘도 없고 남들에 술을 좀 마시고 일어나잖아 자고 그러면 힘도 존나 좋아 나참술 마시고 나서 여자랑 해보면 알잖아 더 좋아 힘이 훨씬 술을 마시면은 아 씨, 발술안 먹으면 힘도 별로 없고 말이야. 무슨, 씨발. 술을 먹어야 돼, 난. 씨발. 술도 생전 안 먹고 담배도 안피고 그런 새끼는 비리비리, 씨발. 속도 무슨 병 걸리고 니 이미 지랄이야. 술 존나 먹으면 힘 존나 좋고, 씨발. 수백 번한 시간 먹었어요. 수백 번을. 족 같은 거말이야 아주 뒤진 줄 알았습니다. 뒤진, 이 새끼를 못 보는 줄알았습니 런던 택시, 런던 버스, 제임스 필드. 3일을 누워있다가 4일째 이제 병원을 갔죠. 이제 전날 예약을 하고. 암 걸려 뒤지인줄 알다 왔습니다. 진짜 진짜 5일동안 뒤졌다가 뒤졌다 겨우 살아났어요. 한량은 어쨌든 살아있다.